여러분, 예, 네, 반갑습니다. 한국타전입니다. <웃음> 어,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웃음> 네, 원래 영상 찍을 때 사투리 잘안 쓰는데, 오늘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사투리로 편안한, 네, 제가 원래 쓰던 뭐 일상적인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만 썼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서울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도 좀막 조금 그냥 이제 표준어까진 아니어도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데 집에 가거나 친구들 만나면 그냥 완전 그냥 이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좀 얘기 좀해 보려고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리차예요. 네. 보리차인데 약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보리차 알죠? 네. <웃음> 어, 오늘 사실 굉장히 늦게 일어났어요 한 2시? 왜냐면 어제 밤새서 작업을 좀 했거든요 네. 사실 자고 해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뭔가 딱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밤을 아예 꼴딱 새 버리고 한 8시 반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늦게 일어났는데 어, 일어나서 오늘 어떤 영상 찍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2시간동안 그냥 멍 때렸거든요 <웃음>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일일영상할때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네 그냥 이렇게 뭐 카메라 켜고 막 이렇게 켜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명 때문에 안경만 벗고 지금 렌즈 껴서 그렇지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지금 보막 수염 있고 그럴걸요 예. 네 근데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요즘 내가 행복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한 고민을 저 진짜 옛날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좀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안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요즘 내가 행복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정말 많이 행복해요 예. 네.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이 있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일일 영상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열정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열정이 있다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요즘도 힘들어요 힘든데도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요즘은 제가 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마카기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막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취업하기가 요즘 쉽습니까 어디 뭐 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디프로필도 한번 찍어 보겠다고 지금 아면 못할 것 같아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하루가 24시간이 진짜 모자란 느낌이에요 요즘은 진짜 24시간이 너무 모자라 6시간 이상 잠도 안자고 하루를 꽉꽉 채워서 쓰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열정이 있고 뭔가 항상 동기부여가 있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역시 보리차.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한국타는지 행복한 거 자랑하려고 막 얘기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불과 뭐한 3, 4주 전만 해도 저는 지금 이제 최고점까진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행복한 단계에 있다면 그때 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솔직히 사람이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매일 저녁에 밤에 술을 먹었어요 막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그냥 잠이 안 오니까 한 잔씩 먹고 조금 이렇게 알딸딸하게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안 먹으려다 보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창 또 SNS에 빠져 있어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막몇 시간씩 네 다섯 시간씩 SNS 보고 그런 진짜 어, 무기력한 사람들 을좀 보냈거든요 티는 잘안 냈죠 저희가 원래 티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뭐 나름 티가 내, 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제가 지금 정말 180도 바뀐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몰두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일영상을 다짐을 했고 일일영상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유튜브랑 거의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도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저 유튜브로 돈 진짜 많이 못 벌어요 5만 구독이면 이 정도는 벌겠다 생각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한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받았던 게한 달에 한 200만원 그리고 제일 적게 벌은 거는 뭐 지난달에는 한 20만원 들어왔나요 15만원 들어왔나 뭐 하여튼 진짜 유튜브라는 게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돈도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돈 보고 유튜브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데 그런 보상이 또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뭐, 저는 진짜 돈보다는 그냥 이거를 내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제 삶을 바꿔놨어요, 지금. 일일일 그러니까 영상 하다 보니까 다른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시간도 더 아껴 쓰게 되고, 오히려 사람이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뭔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최근 한 달이 저에겐 있어서 참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막 저는 항상 뭐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잘 해내고 이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진짜 생각 많아요. 맨날 그냥 고민에 고민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그 삶이 그냥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삶이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바르게 고쳐먹고 뭔가 동기부여를 나한테 계속 주고 나한테 채찍질을 하고 목표의식을 다지고 열정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 그게 다시 내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사실 뭐 영상 컨텐츠 소재가 없어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런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저는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또 나름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잘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걸한 번쯤 좀 고민해보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오지랍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나는 행복한가 한번 반문해 보시고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 놓여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다 응원하거든요 네, 우리 챌린이 여러분들 다 응원해요 진짜로 제가 응원하는 거 진짜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뭐 주저리 주저리 한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웃음> 마음에 안 들면 고마 싫어해 누르세요 뭐 신경 안 씁니다 <웃음> 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네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어,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납시다 들어가세요